4월 18일 9시 4 0분이고요 제가 있던 길드가 이렇게 영지전에 참여하게 되어서 오늘은 이렇게 풀영상으로 이렇게 녹화해볼 예정입니다 생방송 하려고 했으나 17일날 뭐 영지전이 너무 빨리 끝난다고 하길래 일단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한번 영지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직접 참여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한 어깨깡패 페라송 꺼내주고요 지금 PVP 세팅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펭돌이 펭순이 버프로 방어력 5% 챙길 수 있으니까 요것도 들어갔구요. 우측 상단에 뜨거든요? 입장하시면 되고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ABC 순으로 세팅 다 되어 있습니다. 유저가 해줄 거는 요리 먹거나 그 외에 PVP 버프 이런 거 챙기면 돼요. 나도 켜도 일단 보오 오케이. 자, 자 스타트 갑니다. 나이 아, 이게 뭐라고 괜히 긴장했던 거 됐었네요. 자, 길드 효과들도 살수 있는 거 최대한 사줍니다. 간다. 자산막 해제. 1초0 스타트. 자 여기 시작하자마자 조금 잘못된 게 저희 작전은 그냥 빠르게 중앙 보스 잡고 점령지로 갈려는 생각이었거든요. 네 저희가 착각한 게 있었죠 이 보스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이거 보스가 일정 피가 됐을 때 면역 상태 그 무적 시간이 있는 걸 몰라가지고 바로 이렇게 갔었는데 이게 완전 잘못된 생각이었죠 어? 양쪽에 거점을 무조건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몰랐다는 점 지금 이렇게 영상을 다시 보니까 보시면은 A는 별로 보스에 접근을 하지 않아요 이걸로 축축해본데 지금 A하고 B는 같은 서버거든요 그래서 A가 저 뒤에 입구 쪽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고 B가 이렇게 보스 잡는 걸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A쪽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보스 칠 필요 없다라는 판단하에 미리 입구 쪽에 가있는 것같았고요 결국은 저희가 뭔가 보스를 잡아주고 A한테 더 빨리 갈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 되어버렸죠 저렇게 A는 먼저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구요 네. 뭐 여기 자 여기서도 조금 잘못된게 중앙 점령지 바로 있었어 했는데 좀잘 몰랐어요 그래서 위에까지 올라가버리다가 점수를 좀 내어준 상황이고 아저 중앙 점령지 저 부분에 좀 이펙트 같은걸로 눈에 띄게 해줬으면 좀 좋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자 점령을 못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죽었을때 빨리빨리 지원을 못갑니다 중앙에 있는 저 보스 있던 지역 저기로도 텔레포트를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양쪽에 있는 텔레포트 거점 먹어야 됩니다. 아, 점령지 위로 최대한 올라와요. 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위에 점령지 위에서 싸우세요, 점령지. 어, 뭐. 위에서 야 점령지 위에 서 있는 애들 저희 영로에 A 죽이세요, A 세 A. 이거 되면 저요 어, 아, 그 어, A A A만, A만. A 아, 이거 다 올라오셔야 되는데. 아. 아. 와 이거 뭐, 뭐고 이게 아 진짜 허무하네 이거 자 이게 또 지금 잘못된 점이 거점 점령할 때 올라가는 그 포인트가 너무 빨리 올라갑니다 뭐 인원수만큼 올라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가고요 방금처럼 한번 죽었다가 돌아오는 순간에 이미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길드 3개 중에 한 길드는 양쪽에 있는 텔레포트 거점 이걸 무조건 못 먹으니까 중앙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무조건 느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점수 따기에서 밀리게 됩니다 자 저번주는 방어자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험무했는데요 아무래도 중앙 점령지에 방어자가 없기 때문에 빨리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전략적이지도 않고 큰 재미가 없었다는 점이 컸네요 성물전에서 방어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양쪽에 거점도 중요하지만 새끼리나 뭔가 뒤치기를 할수 있는 변수적인 맵이 아니라서 너무 단순했고요 방어자 같은 경우 중앙 보스만 있기에 과연 방어 역할이 되나 의심이 갑니다 도전자 새 길드가 마음먹고 방어제를 몰아내자시기면 금방 뚫릴 것 같았거든요. 어, 이미 서버 이전으로 고투력만 그 뭉친 길드들도 있기에 아마 한동안은 대도시는 독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 커맨드 모드를 도입 안할까 싶은데요. 제가 브이뽀를 해야겠다 마음먹은게 바로 커맨드 모드인데 지금 상황을 봐선 아예 안나올 것 같습니다. 이 마에스트로가 나오는 8월달 때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커맨드 모드 자체가 너무 길드장 역량에 따라 승패가 좌우한다고 안된다는 내용을 봤었거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길드가 다같이 작전을 짜고 역할을 분담해서 진짜 모의전쟁 같은 느낌을 줄수 있는게 이 커맨드 모드이지 않나 했거든요. 그 길드만의 전략으로 투력차가 엄청 심하지 않는 한 역전승까지 할수 있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이걸 못 본다는 게참 아쉽습니다. V 포가 정식 오픈 전쇼케이스에서 보여준 커맨드 모드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이네요. 이번에 거산이라는 캐릭터가 앞으로 노출해 있는데 이 캐릭터를 잡기 위해 일점사를 실행합니다. 하 오. 드래그 앤 드롭 제스처 버리는 일점사 대상을 바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을 수락한 길드원들의 타겟이 어. 거산으로 바뀝 하고 있 이번에는 상태 이상 스킬을 가진 암을 대상 적에게 흘어당기는 스톱 발동을 요청하게 됩니다 스킬 발동을 요청하게 되고요 지금 상태 이상 스킬 두 가지 사용 가능다 적의 된다고 네, 좀 빨리 넘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적의 배우를 디스파트로 결정했습니다. 광역 텔레포트 스케일을 가진 길드원 주변으로의 습결을 명령하는 장면이고요. 아, 지린다 이건. 이건 좀 멋있어서. 여기서 드래그 앤 드롭을 대상을 지정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케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저기 시료오 포렐이라는 어, 캐릭터고요. 특별한 길드원들이 자신이 준비가 완료됐으면 알려면 네, 지금 한 명씩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드 작은 목표 좌표를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네, 좌표가 결정이 되면 스킬을 갖고 있습니다. 길드원이 스킬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길드원 50명 전원이 참여한 길드전은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저 당시는 PC버전 소식이 없어서 모바일로 가능할까 했는데 PC버전에 있는 지금은 확실하게 커맨드 모드의 전략적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저걸 왜 안내놓는지 너무나 아쉽네요. 영지전 아직 프리시즌이기도 하고 방어자가 없는 상태에서 했기에 이번주에 하는 영지전이 진짜 시작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인것 같으니 아직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지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에 자신만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